잉유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멤버들과 럭키블록 전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럭키블록을 이용해서 랜덤으로 나오는 무기로 따오는 거지 어 아, 뭐야 너왜 리안 왜 그래 저기요 난 럭키블록도 하나 사고 현주 좀 할게 하나만 사자 오케이 다이아몬드 럭키블록 뭐가 나올까? 오. 어? 화알 나왔다 화알. 리아 너뭐 나왔는데. 대, 이거 보세요. 잘 음. 보세요. 음. 엄청 멋있어요. 음. 음. 음. 소용돌이. <웃음> 와 우와, 대박이다. 어. 너 진짜 대박인데? 아. <웃음> 이렇게 쏘? 소...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요루니 엄청난 무기를 뽑으셨네. 오, 오, 야 뭐야 미안해. 뭐야? 야 검성 요루로. 야 오! 야! 야! 아, 오랜만에 느끼는 아, 이 서민한 감각. 롤링 아, 아. <웃음> 손다 스페셜! 야야안 되지. 내집 앞에서는. 노 <웃음> no, 요루야 미안해.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좋은 거 뽑을 때까지 이거 뽑아야겠네. 일단. 마그마 블록 사면 안 어? 돼요. 이거 다오 <웃음>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야겠습니다야 뭐야? 몇몇 후에 아 한방이네 또 뭐야 이거는 말 타고 와 얘는 <웃음> <웃음> 야 이렇게 넘치셨다 좋다. 좋다 이거다 얘다 모두 하늘을 봐 어? 어 뭐야 하늘 뭐야? 뭐야 저거? <웃음> 오나 아아 원격 말이고. 말 오! 오, 오 와, <웃음> 저런 것도 있어? 오잖아. 신이 벌해 주셨어. 다 어, 이 님, 이 님. 이거 네. 뭔지 모르데 한번 드셔 보세요. 아, 싫어요. 이거 이거 나 이거나 먹어? 아니, 이거 선물 있어요. 뭐지? 선물 이게 뭔데? 뭔데? 이게 뭔데? 모르겠어요. 선물인가 보다. 이거 선물 떨어지네, 진짜? 선물 열어 봐. 아픈가? 안 아픈데? 안 아픈데? 뭐지? 이거 왜? 어떻게 열지? 뭐야 어? 열었다 열어봐 뭐야? 뭐야? 으잉? 야 당근! 당근! 당근! <웃음> 여루야! <웃음>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뭐야! 당근! 당근! 당야 여루야 너무 귀엽잖아 당근. 당근 당근이나 많이 먹고 더 크고 당근! 와라? 당근! 당근! 칼칼칼칼 칼! 야쟤 변하는 것봐 인성 박스나 먹어 이거나 먹어라? 나 화살, 화살. 짱달 쏨. 음, 아니야 아니에요. 어, 뭐야 이거! 화이 <웃음> 오... 철퇴! 그렇게 늘려가지고 아, 아, 아. 나를 죽인다는 거에 도달하지 못한다, 담요! 아, 끔찍해, 이거 농어! 넌 이미 죽어있다. 아, 뚜겅? 와, 시간 멈추는 능력이었나 봐? 와 완전 사기다. 어? 이거 극칼 그 아닌가? 요르고가 썼던 거? 와 그게 났다나 완전 좋은 무기 얻었잖아. 어 진짜. 죽어. 니 시어 처자를 턱에 내려 두 조사. 야나 얻었어. 야. <나 얼었어. 목소리가> 야. <목소리가> <웃음> 아이 뭐 이런 애가 나 있어. 아. 저 녀석이 잘못했어요. 저 녀석이 잘못했어 더블킬. 저희 집 뽀삐랑 같이 산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우와 뽀삐가 정말 귀여우시네요. 어디 <웃음> 어디 뽀삐 어디 있어, 뽀삐? 뽀삐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제가 기르는 뽀삐랑 저예요. 저도 제 삐삐를 소개해도 될까요? 네네. 삐삐 나와! <웃음> 아, 내 뽀삐! <웃음> <웃음> 야, <웃음> 뽀삐. <웃음> 야, 뽀삐한테 무슨 짓이야! <웃음> 저희 아. 뽀삐가 좀잘 물어요. <웃음> <웃음> 저삐비 뭐야? <웃음> <웃음> <웃음> much much much later. 여민군 내가 선물을 가져왔어. 이거 뭐 이거 뭔데? 우리 용용이 잘 키워주도록 해. 야, 용용이가 말을 안 들어. 아 어. <웃음> 용용이 왜 이래? 어, 어. 용용이가 <웃음> 말을 안 들어. 야 용용아. 용용이 <웃음> 운전을 좀 못하네. 저거 어, 좀 어렵더라고 아 용용아 아, 용용아.. 아 용용이 개쎄 대들아 <웃음> 위를 봐 위를 드디어, 봐 드디어. 얘들아 아. 부 오. 드디어 때가 왔다 검성 김미아로 돌아갈 때가 왔다 아니 얘는왜안 안 죽어? 얘들아 얘들아 나 근데 맥 걸려서 무력 됐어 그럼? 야안 죽어 <웃음> 어, 안 죽네 나몰랐었 어, <웃음> <시. 너머래 음성. 웃음> 어, 어, 야, 얘들아 애들아, 엄청... 레걸로 가지고 나 무적 엄청... 됐네? 그렌 벙은 어디서야 나 무적 됐어 죽여줘 나좀무적버그도 죽일수 있는 방법이 있긴하지 죽여봐 일로 와봐 요르르다 요르르 요르르는 <웃음> 죽이고와야지 멈춰! 보여줄게 있다! 어야와 <웃음> 이거 과일이 아주 좋게 열었네요 아, 이거 <웃음> 제가 먹어도 될까요? 포도밭인가보다 멈춰! 와 근데 갈 수가 오. 없어 진짜 오루야 오. 나와 어못 오. 오, 들어가! 나도 차 나갈 수가 없지 <웃음> 셀프 가 <감옥>? 뭐? <웃음>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죽어! <웃음> 죽어! 얘들아 미안하다 나 너무 좋은 거만 뽑았다 나 이기는 사람한테 문화상품권 1만원권 오! 저건 내 거야 못 이겨 나 무적이야 나 이기는 사람 무화 상품권 1만 원권 죽어 죽어 엄청 느리네 죽어, 죽어. 나 가까이 가도 그냥 죽는다 칼에 칼, 칼 끝에만 닿아도 그러면 나좀 죽으면 안돼 오케이 상품을 올려야겠다 나 죽이면 나 죽이면 3만원 죽여 죽여 응 음, 죽어 무슨 수를 써도라도 이겨봐 아, 이거 한푼 올려야겠다. 어, 어. 뭐야, 요르, 너 요루루, 너, 거, 기 있어. 너 야자수가 된님의 내려주세요. 와. <웃음> 야, 요루루, 요르르, <웃음> 요르르 꺼내주지 마. 와, 내려주세요. <웃음> 아, 내려줘요. 신궁, 신궁. 호박보리기. 신궁, 신궁. 어, 이게 아닌데. 도망가자 추가? 오우, 다이어왔잖아 안에 가서 두 개를 가서 씹는 g e r m 죽어! <웃음> 아, 나 그냥 진짜 안 죽어! 나레 걸렸어. 어 아까 음. 용탄상태에서 용만 사라졌어. 오케이, 죽인 사람 0만 원. What? 죽으 a l l y r e a l 그것도 1분 안에 죽여야 됨. 갑자기 1분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여 봐. 아 절대 안죽으니까 어나 버거 걸렸네? 뭐야? 넌 뭐야? 와 너무 사이다이 무기 자체도 뭐야 쟤쟤잡을거야 뭐야? 위를 봐 위를 봐넌 죽어있다 어? 그리고 너도 아디만원시만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죽였잖아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총 주고 시시시시시시주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주시시 어, 와 이건 또 뭐야? 누가 는데 뭐야? 오! 미효야등 아! 긁어줄까? 어? 아니! 괜찮아 나도 손 크거든! 등 아! 긁어줄게! 아! 어? 뭐야 나해고 됐어! 가 피닉스 도망가는 거야! 어? 어. 너팔 한쪽이 잘렸는데? 오이! 나크나요! 오또코다로! 나! 야고즈 그대가! 아! 자 어쨌든 자, 오늘 럭키블럭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